게 머리로 모른다고 여러분이 에너지체라고 성살기는 에너지체 차원에 있다고 이상한 줄 모른다고 그리고 또 하나 짐승은 자기를 알까 모를까 몰라 그래서 인간 마음은 주제 파악이 되는데 짐승 마음은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도 안봐내이 얼굴 갖고 다 꼬실 수 없다는 것도 모르고 내가 가진 거 아무것도 없고 여러분이 렇게 생각하지? 인간 마음으로 아유 제가 그런 욕심은 없을 거야 제가 뭐 가진 것도 없고 제가 뭐 어, 잘난 것도 없고 그런 거랑 별개야 내가 잘난 거랑 못난 거랑 별개예요 그냥 무조건 욕심이거든 그래서 굉장히 막가파로 갖고 싶고 뺏고 싶은 게 짐승이야 민주당이 짐승성이 강해 그냥 무조건 뺏고 싶잖아 논리도 없잖아 그냥 내가 가져야 돼 아무 논리도. 예쁜 짓 해서 합리적으로 국민한테 이렇게 마음을 얻고 이런 걸 생각할 줄 몰라. 짐승이니까. 인간은 그런 걸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데. 영리한데. 여러분이 그 성살기가 있는 아기들이 그래서 막값한 거야. 고집만 부리고 사랑받겠다고. 걔가 안 죽으면 등신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야. 아무리 좋은 대학 나오고 IQ 로퍼도 소용없어. 그게 뜨면 등신인 거야. 주제 파악도 안 되고 내가 지금 짐승성으로뭐 하는지도 모르고 엉터리거든. 그래서 여러분 놀랄 때 많잖아 저렇게 결혼도 다 했고 뚱뚱하고 못생긴 여자가 남자들이 자기 좋아한다고 하면서 젊은 남자도 다 자기 좋아한다고 얘기하고 그 빙이 뜨면 그치? 많이 경험해봤잖아 이상한 소리 하는 거 그게 휙 가서 그래 그 짐승 떠서 자기는 몰라 자기 주제 파악도 안 하고 그냥 자기 올라오는 마음이 끌려가는데 거기에 끌려가면 어떻게 돼? 그렇게 짐승 짓을 하고 수치를 떨고 못 알아차리는 거야 쉽게 안 죽는 거야 이해됩니까? 인정하고 봐. 다 있어. 정도 차이만 있어. 진짜 심한가, 약한가, 정도 차이만 있지. 그 미친 짐승이 있다니까. 내가 그거를 옛날에 그거 얼마나 놀랬는지. 내가 미친 여자야 나는 남자 한 명밖에 안 필요한데. 왜이 남자, 저 남자가 다날 좋아해야 된다고 생각할까? 이거 미친 거지. 여기서부터 이상하지 않니? 이상한 줄 알아야 돼. 우리나라가 일처일 일부 일처제야. 그리고 어차피 여러 명을 사귀면 피곤하기만 해. 그렇잖아. 제대로된 사람도 근데 왜 그럴까? 이게 짐승이야. 미친 거야. 뺏고 싶은 거야. 그냥 많이 가지면 소유욕이지. 모든 걸 물질로 봐. 마음 세상에서 살진 않으니까 그 짐승은 물질로 보니까 이게 남자나 여자나 다 물질이야. 그 마음이 없어. 그냥 가지면 돼. 섹스 한번 하면 가졌다고 느끼고 섹스하고 버리고 섹스하고 버리고 이 바람둥이 되거나 마음이 넘어왔다고 느끼는 순간 내 거라고 여기고 버리고 이러는 순간이 있거나 그렇게 되는 거지. 모든 세상 여자가 남, 남자가 다 나라고 느끼고, 사랑을 다 나만 받아야 된다고 느끼는 애고, 남이 받을 때 뺏겼다고 느끼고, 죽지 않아. 그, 그 미움이. 조금 전에 파평류 씨, 강의할 때, 이게 했죠 그쵸? 그 이상한 짐승을 인정해라. 그 짐승이 심하게, 있는데 그걸 버리면 어때요 버리는 거부감은 느끼한 마음이야 거부감은 느끼해 울렁거려 그래서 그걸 다 버린 사람이 얼굴이 느끼해지는 거야 그 마음을 성에 집착해서 다 나만 사랑받고 싶고 뺏고 싶고 나만 받고 막 세상 온 세상 여자 남자 다 내꺼인 사람이 얼굴이 이렇게 느끼해 보이는 거야 그 느끼한 마음이 도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돼그 거부감 내가 그런 짐승이라는 거부감을 받아들여야 돼 알겠습니까 짐승은 온 세상 암컷, 수컷이 다지거야 왜? 길 가다가 수컷이 암컷만 나면 섹스하잖아 그치? 아무나 한 사람을 이렇게 그런데 동물 중에서도 봉황이나 이런 경우는 일부일처제야 굉장히 마음이 어떤 부분은 발달하고 인간성에 가까운 많이 이렇게 진화된 종이지 인간 중에서도 아주 미개하고 이런 사람만이 암호하거나 섹스하고 그러는 거야 마음 인정 안 하고 짐승성이 강할수록 그래서 우리 한민족은 그러지 않았거든 남녀 칠세부동속이라고 그랬고 서양 문물이 들어와서 서양 사람들이나 아무하고나 막 섹스하고 지금이나 자유연애하고 음, 자유롭게 그러지 마음의 품격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 그 성살기, 성관념 알아차리기만 해 알겠죠?